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어, 전업 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 2022년 1월 30일, 31일, 월요일입니다. 그죠? 음, 잠이, 참... 시작되었네요. 그죠? 자, 오늘은 우리 예, 설날 연휴죠. 좀 음. 모의 투자를 한번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오늘 휴일이니까. 자, 금요일장, 그죠? 금요일장이 흘러왔던가 볼까요? 자, 1월 28일이었죠. 아침에 시가가 어, 350.40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분간 올렸다가, 어, 박살 내버리죠. 예. 그 다음에 한 50분까지 또 하락시켰다가, 또 상승시킵니다. 또 시가를 돌파를 하죠. 그 다음에 고가를 또 돌파를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외국인들의 주식은 7,000억을 내다 팔았어요.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팔아먹은 거죠. 지금 7,066억. 그 다음에 선물은, 음, 선물은 이제 끌어올렸다 그랬죠. 매수 차이크를 유발시키면서 끌어올려가지고 주식은 팔고 선물도 다시 원위치 다 팔아버렸죠. 이게 거의 9,600원 어치 선물을 샀다가 9,600을 다시 팔아 버릴 거예요. 지금 자 프로그램 매도는 1,740억이 나왔습니까? 자 금일장을 한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프로그램 매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1,740억 이렇게 계속해서 외국인은 용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콜 옵션과 풋 옵션을 양매수 하면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콜은 44억 매수, 풋은 68억 매수 상태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콜 옵션 포지션은 44억이 사진 거고 풋 옵션은 68억을 산 거죠. 막판 4시 20분에. 51억을 어치를 푸드션을 산 거예요, 지금. 하방으로 지금 내리 꽂겠다는 뜻이겠죠. 자, 금융 투자는 뭐 549억 매수를 한 상태였었고. 자, 연기금이 이제 주가를 좀 받치긴 받쳤는데 706억을 넣치 매수를 했습니다. 뭐 설날 위해서 이벤트를 했다고 보여지죠 7 0 0까지고 되겠습니까 예, 큰 흐름은 예, 하방으로 가고 있다는 점 예,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어, 이런 푸드 옵션을 저가에 예, 매수를 하는 거죠 결국은 위클리 옵션 보시면 뭐 65% 마이너스 그죠 요거는 뭐 73% 마이너스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돼버린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7.2 짜리 하던 게 지금 2.5 0 3분의 1 토막이 돼버린 겁니다 엄청나죠 자, 일봉 차트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수렴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320포인트 까지를 예측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 선이 961선 인데 지금 961선이 322포인트 입니다. 322포인트. 이 선이죠. 지금 322포인트. 자 일단 1차 목표는 320포인트로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돌파했던 그 지점 부근이란 말입니다. 기가 일차적으로 지지를 한단 말이죠. 일차적으로 그러다가 또 이게 붕괴되면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자이 선이 지금 961선인데 주가란 것은 항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매도 세력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박살내버리죠. 외국인들은, 어, 주식을,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 파상으로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이 평균 단가를 사면서 올려요. 계속. 그러면서 선물을 매도하는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죠. 끌고 올라가죠. 주식은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면서, 그러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계속 올립니다. 일단 주가를.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다 이제 달라붙고, 뭐, 신용거래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가 왔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프로그램 매수 유발하면서 또 금융투자가 주식을 또 매수를 해요. 계속. 이 구조가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고점에 잔뜩 주식을 이제 사게끔 만들죠. 만들어 놓고,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매도 포인트로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1차적저로 해, 합니다. 그죠? 다시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이제 잔뜩 해가지고 결정적인 때 이제 폭락을 시켜버리죠. 그래 놓으니까 용단 폭경 1조 7천억을 대다 팔아버리니까 뭐 이런 그림이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이동 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니까 예,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선이 과연 그죠? 예, 지나고 보니까 는 그죠? 여, 여기서 탁 지지했던 그 선이죠. 지금 이 선이 그죠? 보시니까 이 선이 이제 무너지니까 예, 걷잡을 수 없이 밑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지지했던 어떤 선을 무너뜨리면 예,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끊깁니다. 결국은 이선 올라가기가 힘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주식을 사지 않는 이상은 362포인트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계속 이제 하락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그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지금 지지 자체가 뭐이 정도인데, 그죠? 여기서도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347에서 일단 스톱을 한거죠. 여기 지금 조금 지지가 있었던 그런 흐름이 죠그 다음 선은 이 선. 그죠? 340포인트. 또 340포인트가 무너지면 또쭉 내려가죠. 여기까지. 그죠? 그래 가지고 이선 어둠에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죠. 322포인트 어둠에. 올라갔던 거 다크 품이 사라지면서 원위시됩니다. 결과가. 음, <웃음> 원위치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그죠? 보통의 평균, 그죠? 지지했던 선은 이 선이었죠? 그죠? 이 선. 260포인트. 예. 260포인트까지도 뭐, 그건 너무 좀 비관적이지만, 예. 290포인트까지도 뭐,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안간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측이니까 아, 흐름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 하고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타매만 하고 있는 거 하고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선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지 않는 이상은 이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362 이 정도 그래서 계속 어, 반등을 하면 오히려 어, 이런 시점은 매도 쪽으로 임해야 된다. 반등은 제한적이고 하락은 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됐고 음, 나스닥은 간밤에 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죠 어. 결국은 반등을 할지언정 결국은 이 추세는 하방으로 갈 것입니다. 음, 자 지금 지금 9시 15분 입니다. 그죠. 일단 모이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자이 흐름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3,000개 정도 매수가가 지금 쌓여가 있죠. 그죠? 3,000개에서 급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이렇게 연습해라고 무료로 시스템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위클리도 있고, 위클 음. 그러죠. 자, 월물 옵션, 월물 옵션도 있고, 이 월물 고수 비교하고콜 옵션, 푸드 옵션에서, 푸드 옵션 중에서, 335? 응, 네. 가격이 비슷한 거죠. 이제 이렇게 대세 하락일 때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예, 네. 푸드 옵션으로만 매매하셔야 돼요. 뭐 저도 콜 옵션으로 손대는 바람에 이번에 깊이 반성을 합니다. 하락 주스일 때는 콜은 아예 신경을 끄야 됩니다. 콜은 그냥 헤지용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매매는 항상 풋 옵션만 매매하실 것을 권합니다. 주로 들고 있습니다. 자, 2,000개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푸드 옵션으로 한번 매매해 볼까요? 그죠? 엄청나게 지금 뭐 올라가는데, 한번 따라 붙어 보죠. 자, 마틴 매매를 활용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수를 다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내가 어디까지 방어를 하고, 반대로 이제 올라갔을 때 나는 어떻게 손절을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자 400만 원치 지금 들어갔죠 1 0 개야 평균 단계는 1.62입니다 400만 원 대지 그죠? 이게 그러면 1.62니까 10% 하면은 1.6을 더하니까 178, 178, 178, 180에 처분을 하죠. 이러면 10%가 생기는 거죠. 자, 400만 원 투자해서 순식간에 지금 4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10초 만에 그죠. 자 위클리 옵션이 이렇게 수익이 높습니다. 10초 만에 예. 400만원 투자해 가지고 46만원을 벌었어요 엄청나죠? 네. 자, 자, 지나왔던 과거를 한번 보면서 어. <웃음> 이제 이렇게 호가를 전량 매매포도 활용하고 변곡점 매매도 하고 해서 하락장일 때는 푸드 옵션에만 손을 대고 어, 어, 푸드 옵션에서만 거래를 하고 그래서 마트 매매를 활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물릴 수밖에 없겠죠. 쭉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계속 낮은 단가에 사면 되는 거죠. 결국은 장이 열리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저번에 청룡열차처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자금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절반 이상 초과 되면 안 돼요 자기 작업을 20% 에서만 왔다갔다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충분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 또주쭉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뭐, 또, 이 밑에 게좀찾졌죠 그죠? 아까 내 우리가, 어, 그걸 했던데 또 사졌습니다. 그죠? 1.49. 예. 그럼 여기 1%면 1.5 더하면, 예, 65, 66에다가 또 처분하고. 자, 순식간에 또 25만 원이 추가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마틴매매을 활용하기면,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내 자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고, 네, 수익도 났습니다. 90만원 수익 났죠. 하면은 수월하게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몰빵을 찔러버리죠. 몰빵을. 이 몰빵 매매를 합니까? 외국인들은? 몰빵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절대 몰빵 매매를 하지 않아요. 계속 사든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주식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팔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한꺼번에 엄청 다 팔아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티 매매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열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저가에 계속 사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기서 좋은 힌트를 얻으셔서 어, 올해는 꼭다 부자가 되시고 우리 카페에 지금 다 동영상을 좀 올려놨습니다 공개를 다 하고 있고 어, 정회원 위주로 지금 이 카페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 조금 글쓰기도 댓글도 달고 유튜브에 댓글도 달고 해서 많은 사람이 카페에 모일 수 있도록 음, 배품을 좀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또 대박 탄생한 또 회원도 계시고 하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에, 실행력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 줘도 말이죠 자기 신이 피부로 와 닿지 않으면 이거 감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1월 14일날 에, 기준금리 인상이 됨으로써 때가 바로 어 모든 지표가 수렴하고 오 어, 하기 때문에 폭락할 것이다 600 360포인트까지 폭락할 것이다 이 선까지 근데 아는아 다를게 네. 대적중 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마 인생 바뀌었을 분도 계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장태 온봉에 다 털고 나온 사람은 예 인생을 고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카페에 오셔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동영상을 세번 이상 보시면 성공할 것은 뻔할 뻔입니다 여러분. 주의상도 알려드릴 테니까 옵션으로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기한 선물 옵션 카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직접 모의 투자도 하고 장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간밤에 뭐 나스닥이 뭐 3.19% 상승해가지고 뭐간 쫄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50% 이상 투자를 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항상 30% 범위 내에서 아무리 질러도 30% 범위 내에서 질러야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쪼록 하락장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예.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